<웃음> <웃음> 좀 쉬었다가 시작. 화화화화아 화, 화. 어, 아니야 이게 지금 지금 이게 뭐냐면 진짜 남방 사람들 말이야. 그러냐 홍콩, 다 먹어서 이러나, 이러나, 이러나.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북측 사람 들은 날이 추우니까 센 거야. 사냥을 해야 되니까 모대 쓰고 있지 또. 그러니까 소리가 억세고 센 거야. 근데 경상도는 왜 센냐? 신라 때 당나라 때 나당 연합군에서 통일을 하게 돼요 당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모든 게다 바뀌는데 거기에 언어 인터넷널까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오빠야! 오빠야! 무슨 색깔이야? 빨음에음에 그렇지! 에이. 오빠야! 오빠야! 만나만나만나나 알겠지? 녹색이야. 응. 가고 있어. 어. 또 이게 노란색. 근데 <웃음> <그래, 웃음> 빨간색 자, 점, 점, 점, 점. 이게 일곱 가지 뜻이 있는 거 보고 나 너는 요새 경상선도 배우고 있는데 일곱 가지 뜻이 있어. 이 점이니 자, 점, 점. 단디에라. 단디에라. 이게 네 가지 뜻이 있어. 단디에라가 단디에라가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자, 점, 점. 그게 지금 빨간색이 요아셨죠 근데 줌! 어, 점, 점. 대단하다. 점. 좀 잘해 오빠, 좀! 그러면서 낮은 것도 있고 아무튼 간에 알겠죠? 자, 화화. 스타카토가 있어요, 송버처럼, 화화. 사실 중국어는 성격이 좀 나쁜 여자들이 잘해요. 착한 여자 도저히 안돼 진짜 이게 성격, 그래서 우리는 이주삼주 동안 만 성격 배리는 훈련 착한 사람은 안 돼. 여기 다 나빠 갖고 가야 돼 실제로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막 어이 쟤가 쟤야? 막 진짜 막너 성격 왜 이러니? 중말만으로 변한다 변해야지 자, 화화 화화 화. 화. 화. 됐다 화화 화. 네 개를 같이 하세요 화화화화 화화화화 화. 화, 화. 화. 시작 화화화화 견 화, 화, 화. <웃음> 됐어, 됐어. <웃음> 됐어, 연습 많이 했어 <웃음> 시작 오. <웃음> 어떻게 자 화. 이렇게 조금 잘못해가면 노란색으로 잘못 화. 자 대기 명자에서 수석이 돼 시작. 화화화 응? 화, 화, 화, 화. 화. 화 화. 이게 절대 없니까 오 됐어요 시작. 화화화 화. 화, 화, 화. 오뭐이런거 그런 거만데 잘한 거요 <웃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 천천히 시작. 화. <웃음> <웃음> 빠르게 연습했다가 착천히 하니까 리듬을 지어버렸어 시작. 네, 나. 화, 화, 화, 화. 아니, 그렇게 갖고 안 돼. 높게, 나쁘게, 나쁘게, 나쁘게. 화화! 화화! 화화! 어, 시작. 화, 화. 응, 시작.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시작. 와! 니더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작. 자 어, 시작. 화화화 화. 오잘다 잘한다. 화. 너무 화. 화. 화. 그러면 면 노랑과 화 겹쳐요. 다음 명? 화화화 화, 화. 오 잘한다 잘했어. <웃음> 시작. 화 화. 화 화. 오 됐다 화 화. <웃음> 됐어요? 그 다음 요 앞에 화. 화화 화, 화. 오. <웃음> 다음 시작. 어 중국 사람이야 생긴 것도 중국 사람인데, <웃음> 상해에서 왔죠 상해. 어자 아, 여기서 재밌어요. 자 화화, 두 번을 화를 그리면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 돼. 어. 자니니 화화, 그림 그리라는 거야. 중국은 쉬워 시대가 없으니까 환경이 맞다는 건키를맞추면 돼. 화화. 이에서 그 높은 점에서 떼는 거예요 시작 이동 어 너무 훨씬 낮았다 이동 이동 더 빠르게 이동 더 빠르게 이동 어 그럼 고객들 금방 움직여 너무 청하고 이동 이동 따고 하고 이동! 이동 이동 또 전부 전부 이동, 이동! 그리고 전부 그리고 재부 자 전진 전진 앞으로 빨리 가라고 전진 어 그렇지 살때자 쭉쭉쭉쭉 자 전진 전진 전진 이게 지금 중국말이에요 사투리지 외국어가 아니죠 자 천진 천진 안전주의 안전주의 안전주의라고 다 병원 들어가도 잘하는 거예요 에스컬레탈때 나오잖아 기가 어머나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말 아니야 사투리야 이똥이똥이똥 빠르게 이똥. 이똥. 이똥. 이똥. 이똥. 이동! 더 빠르게 이동. 근데 재밌는건 이걸 중국사람들한테 놓고 같이 한국부를 하니까 중국사람들도 놀라는거야 야 이동! 이동! 이동이야! 우리도 이동! 동질감을막느끼는거예요 손님들 뭐 의사님 느껴오면 이렇게 해서 수다를 떠 이동이냐? 우리도 이동이야 자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왜 이렇게 되냐 수종따왕 수종대왕이 대자가 따자 대따크다 그러잖아요 따! 따! 무슨 색깔? 빨이대단해 에너지가 있잖아 딱딱딱딱 딱딱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데 오늘밤 쑥쑥 들어가면 돼요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오 콰, 콰이 사이 들어봤어 빠르게 되는 말이죠 자 콰이 동 콰이 동 콰이 사 무슨 색깔이 돼야 될것 같아 그러면 빨간색 일단은 이집안자 콰이 콰이 딱 에너지가 있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음악 뭐 하니까 자 갑니다 자차이 차이. 농민. 농민. 광광. 광광. 이왕. 이왕. 양. 양. 사냥. 사냥. 오 대단해요 정리. 정리. 주민 할수 있겠다 시작. 주민. <웃음> 여기에 죽사람 있었어야 돼갑탄에 뒤집어져. 자 그래서 영상을 찍어놓는 거야 그냥 아... 처음 하고 구분 해야 되죠 자 주민 카메라 한 대가 오면 사람 찍힌대 그러면은 또 노란 지주한테 초상권 그래서 두 개만 갖고 자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오 주민 주민 니니주민마너 쭈민 여기 주민이야 헌전하잖아요 에너지 있어야 쭉민민 농민 백성 평화 이렇게 자 신랑 새로 와 오늘도 새롭고 내일 새로 와 근데 랑? 랑 희망이야 이제 씨가 한번 만나 가지고 래제자 신랑 신랑 신랑 신어 대단하 대단해 와 중국 다잘하면 어떻게 여기 또 연수 가야 되는데 한 번씩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한국 말에다가 된 소리만 해주면 중국 말이에요 경음하경음하 혹시 문법도 배웠죠 크로 되는 거 뿌려 되는 건경음하지만 쌍으로 다 만들어 주면 돼 바로 알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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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즈자 즈으 공즈공즈자 공자를 아느냐 자 공자에 서 시작 공 즈으 공즈공 즈으 즈으 무슨 색깔? 녹색 노란색 어 그렇죠 잘못 찍었다 <웃음> 자잘 가다가 공공즈즈 뭘로 구분해? 그파운스가딱 그 밑으로 깔리네 공즈 공지.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에 중국어 배울 때는 차선 없이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성이성 갔다가 이성삼성 막 대충 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30년을, 30년을 해도 하라고 하니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 색깔 있으면 차선을 만들어 준 거야. 중국사람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야. 진짜로. 알겠죠? 공즈. 그럼 공자는 평생 노란색이요. 알겠죠? 알겠죠? 아까 정리는 무슨 색깔가이 정리, 무슨 노란색. 노란, 노란. 이 왕은 노란색. 평생 잊노노만 그런데 우리가 중국 오면서 그성노노 10년을 배워노 외우질 못해. 그래서 매일 노는 말만 조금 해. 간판 읽으라고 노노노노노노노노노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청산하고 창을 가르쳐 준 거야. 음계 없이. 근데 여기는 음계를 탁탁탁탁 가르쳐 준 거야. 피아노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단히 이게 유력한 거예요. 자, 공즈. 공즈. 공즈. 공즈. 공즈. 공즈. 어, 빗고 났안 돼.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소고가 중국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몇탕뛰었냐 그러니까 세탕, 삼탕 없어. 삼탕. 어. 세탕을 뛴 거야. 너 멍때리지 마라. 멍 이게 꿈 멍자예요. 없어. 멍! 멍! 멍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말을 내가 찾아 드릴 거야, 중국 말을. 자, 삐카! 삐카! 중국에 아주 사람이 많아. 자, 삐카 삐카! 삐카 삐카! 빠르게. 삐카 삐카! 정상도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자가시장 가면 비칼라고! 자, 비칼! 비칼! 비칼! 비칼. 비칼. 비칼. 알겠죠? 그열0개죠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병딱에 죽은 말이야. 삑딱까리! 죽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병신을 빙신이라고 그러면요. 빙신, 아, 빙신이 렇게 거야 자, 자, 삑! Yikes 잊지 마세요. 자, 삐. 비, 비까 비까. 오케이. 됐어. 요이 정도만 알면 중국어 그냥 되는 거죠. 됐어요. 그냥 이거 맛있어요 이게. 자,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손님들을 막 무비까 비까 이렇게 해줘야지. 자,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찐, 찐. 이게 커미이에요 이거 나아야지 손님이 오니까. 자, 찐, 찐, 찐, 찐, 찐, 찐.